딴하우, 니하우. 어짱 운동, 공동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 문화 차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화 차이 중첫 번째 음식. 월병 네, 코미디언 최병수 아저씨가 방문한소 흰축이에요, 소흰 피단입니다, 피다 피단. 계란을 삭힌 거라고 하는데, 네! 소인줄입니다! 아... 음! 신년단 신문답, 신년단은 엄청 맛있어요! 오징어 와이딱 소란 줄알 진짜로 이럴줄 알고 서러움이 좀느껴지요 오, 과일향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술 처음 봐요. Okay. 오, 향이 엄청납니다. 약간 소주랑 먹고 다른 느낌이 들고요. 엄청 깔끔해서 맛있다. 맛있다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고, 멀리 갈때 넣어주죠. 열량이 원래 어디 나온 거시나요 어, 중국어로는 웨빙 이 추석 중국 추석에 먹는 과자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문화 동전 같은 거. 어, 이게 한국에서는 그 내물을 줄때 사과 박스를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내물을 줄때이 웨빙을 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새로운 정보예요. 재밌니다 문화 문화 차이.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이거에 뭐 매물을 담아서 주는 장면이 나올 적이 있죠? 그래서 멋있게 맛 뿌셨던 것 같아요. 맛있다, 뿌셔. 음! 팥팥? 아, 맛있다. 그, 호두가자 옆에 파는 땅콩가자 맛있죠? 그 맛이에요. 그 음. 음. 만복 돼지 비입니다 양풍팥. 양풍팥에 이어서 이제 돼지기를 먹게 됐는데요. 이게 엄청 크다, 돼지기가. 뻔한 것 같아. 응, 혈관, 혈관 보이는 혈관. 혈관. <놀람> <놀람> 와, 내가 살가서 돼지기를 먹어보고 있으 <놀람> 무슨 맛이냐면, 아... 오징어 그반군주 오징어 있죠? 그리그 그 편육 말이요 편육 돼지머리 음, 편육 대망의 이 삭힌 계란 오늘 이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동동은 이 문화 삭힌 계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이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 방식이 나와요 지만 상관없습니다 오. 계란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짠 계란, 그냥 바다냄새나요 바다냄새. 바다냄새. 이거 그냥 먹가인 아, 아, 충격적이야. 근데 되게 핑 피단, 피단입니다. 어, 근데 손으로 뜨개지는데뜨개지는게 튕겨지는 젤리, 젤리처럼 생 있어. 젤리처럼. 오! 아, 정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조금 힘든 음식도 있었습니다 아쉽다 일단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더 많은 문화를 서로 알수 있게끔 열심히 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아쉬운 시간이었습 감사합니다 샤바!